또 아이 북스 마시. 랑 모자가 있고 에 롱패딩. 은 여기서 랑저신으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Wow, they're building a lot. It doesn't look very nice, right. but... We're going to the Green Del b a l t Terminal. It's called a hub, and we're going to g to a ski, restaurant, restaurant, and shopping. We're going to go to the SIS's cultural experience. We're g o i n e to go in like a diamond, but we're going to go right here. t s i k e a s m m e r v a c a t o n 나 이런 데다 발자국 남기고 싶어. 여기가 그린데가 있고요. 왜 그린데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a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Época, 됐다, 온, 지금은 VIP 콜라를 하고 됩니다 이번에 생긴 거고요. 이저라는한 대밖에 없대요. 사진 보니까 샴페인도 있고 엄청 럭셔리해 보이던데 좀 그거를 되게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샴페인. 오. 열리는 거 찍어야 해. <웃음> 오. 너무 오, 이거. 우에 샹동? 뭐에? 아, 이차 와. 이게 3년 전부터 지키기 시작해서 2020년 12월 5일에 개통을 해서 지금 1주년을 맞을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뭐 의자도 이렇게 돌아가고 캠페인까지 음. 주캠페인까지다 아는거 같아요 아, 아, 아, 아. 이게 원래 이게 아이꺼가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더 예뻤을 거 같아요 그 여행에서 시간 단축이 진짜로 중요한데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거였어요 와 지금 잠깐 밖에 나가보려는데 진짜 너무너무 추워요 우와. 와. 우와 제가 한국에 눈이 올 때마다 계속 해외에 있었거든요 눈을 못 맞았었는데 우와 너무 좋다 여기서는 빙하를 진짜 눈앞에서 이렇게 바로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고요. 여기 아이 글래처역에서 이제 융프라우 요거까지는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진짜 옛날에 비해서 시간이 진짜 너무 많이 단축이 돼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는 그곳이잖아! 내가 여기서 컴퓨면을 샀었던. 여기서 그 신라면 사라요. 그 신라면 사고 여기서 먹었었는데, 지금 좀 날씨 때문에 여기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컵라면 가격은 얼마일까? 1.99300원. 아, 지금도 비슷하네요. 만원 정도. 130, so that's very, very stationary. Things. Things, yeah, so that's called Things. 이, 이 빅토라오 요구가 더높크 71m 도착하고 네, 여기는 네, 그 사랑의 부식장 나왔던 곳이라고요 너무 아쉽다 이게 안 네. 보이는 게 이거 지금 완전 무장했어요 그냥... 와! 이게 12월부터 1일까지만 있대요? 대박! 와 진짜 너무 좋다 겨울암기다! 진짜 겨울암와 너무 좋다! 좋은 거 맞지? <웃음> <웃음> 야 <이야> <웃음> 어, 에 네, 그거 만전히가잘 나온다. 바로 <웃음> 바탕 난리를 펼치고 평온한 시 간이 되었 어？와, 여기 옛날 에 왔었 던곳 이다. 돌아가시 데... 이렇게 성함을 기록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청소청도 여기> <웃음> 여기서는 혹시나 포토존에서 사진 못 찍으면 이렇게 찍을 수 있게 포토존도 만들어놔 있어요. 제가 2017년에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었었어요. 한국에서는 엄청 비싸게 팔더라고요. 62,000원? 밀크맛인가봐요. 음, 맛있네. 진짜 너무 아쉬운 게 정말 많이 안 보여가지고 오우 사 너무 많이 먹지 메뉴 너무 맛있네? <목소리를> <저건> 너무 <맛있나? 목소리를> o i t only Can you h i s is t h p This is GoPro GoPro, right? Yeah I'm m u t u b e r Do you know the singer? Actually, I'm from Switzerland Yeah But I don't know where Oh, really? <laughs> but, but there's a reason because We are from the German box Yeah and I'm from the French box I hear that he is very Yeah. So are you going to visit the crash landing of n e w places also? 아, oh, yeah, yeah, y 사랑의 불시착. 스위스에서 이제 한국 갈 때는 PCR를 또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여기 그린델발트 터미널에 PCR 검사 받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VIP 패스가 있으면은 스위스 돈그 10. 달러? <웃음> 그 그러니까 할인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약간 이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돈 주었어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이녕 안녕. 안 코를 어, 어, 좀 깊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병원을 굳이 따로 가지 않아도 이렇게 융프라우 구경도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코로나 검사도 받고 되게 간편하게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어봐야 돼? 맛다 이게 물이 정말 특이하게 생겼다 갔다 에공치으 많이 생아뭔 말인지 알겠다 아, 아, 이게 너무 밍밍해가지고 이거 그거 같아 찐빵은 아빵 아야 초코! 아! 보라색 오! 맞아! 맞고스찐빵 뭐야? <웃음>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 안 와도 아겠고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 와우 e n t 아닐까요? 솔직히 대표님 a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b I'm sorry, b a I'm s 헬스장도 이쪽에 있고 저는 이리로 들어가게요 <목소리가> 안녕 슈퍼야 여기 사람이 없어가지고 찍을 수 있는데 와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진짜 위에는 시원하고 이렇게 스위스 풍경을 보면서 스파를 할수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좋 좋다. 그리고 저밖에 없어가지고 와, 진짜 좋다. 대박. 아, 행복해. 저기 스페로글라이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여기서 패러글라이딩 했었는데 진짜 역시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주이센서 스타라니 아, 제가 진짜 못해볼 경험을 너무 많이 하고 가네요